<웃음> 예 안녕하세요 어~ 예그 어제 어~ 12월 19일이었죠 2012년 12월 19일에 처음 이제 한국에서 미덕 행사를 했습니다 알 미덕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상호간에 그 기술 교류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그 할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었는데 제가 좀 처음으로 <웃음> 준비별로 안하고 스크린캐스트를 시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못 쓰는 바람에 그 뒷부분이 날아갔습니다. 뒤에 설명했던게 이제 코 n l p 쪽대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날아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다음날 저녁 이 야심한 밤에 11시 반이 다 됐는데 예,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가지고요. 네. 어 일단 뭐 어제 얘기했던 내용을 거의 뭐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어 NLP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검색을 해보시면 다른니다 예, 크란에 소개되어 있는 코에델 패키지 내용인데, 뭐, 뭐 한글 처리를 위한 패키지입니다. 뭐, 한나눔 애널라이저랑, 뭐 루신, 코리아 루신 애널라이저 이두가지두 가지를 인터페이싱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펑션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예, 버전은 굉장히 낮죠 예, 그래도 있는 거는 다 정상 동작할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돼있고요 지금 카테고리는 내추럴 랭기지 프로세싱 쪽으로 돼 있는데 보시면 어 아, 도큐멘테이션이 굉장히 투어하다 <웃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큐멘테이션 어뭐 쉽게 제일 귀찮죠. 개발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네, 뭐 저도 싫어서 그리고 게다가 영어로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싫죠. 그렇고요아 뭐 이런 음. 게 있고요 어, 리눅스라든지 맥 OS 그다음 윈도우스에서 설치가 가능한데 매뉴얼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매뉴얼에서 이그제플 쪽이 굉장히 푸어한데 <웃음> 이그제플조차 늦질 음. 못했습니다. 왜냐면그 매뉴얼 그, 그 패키지를 만들 때 빌드하고 체크를 하거든요. 예, 체크하는 부분에서 PDF 제너레이션을 쭉 해봐요. 해보는데 거기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PDF 제너레이션이 안 돼서 페일이 나버립니다. 체크해서 페일라면 크란에 올리기조차 불가능하거든요. 예, 거기 체크된 거는 다 드랍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 미니멈 리콰이어먼트죠뭐그래도 이걸 어떻게 인터페이싱을 할까 한글 예지를 어떻게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예, 제가 g i t 에서 소스코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키를 통해서 소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고 위키는 계속 추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한글 예제들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패키지에 있는 PDF 링크에서 이 페이지를, 이 위키 페이지로 링크를 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 바로 PDF 보시면서 매뉴얼 보시면서 바로 이쪽으로 연결돼서 예제들도 한글 예제들도 편하게 볼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어, 인스톨하는 거는 굉장히 뭐 이런 식으로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 i t 에서 인스톨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사실 g i t 에서 인스톨을 하시는데 맥이나 어, 리눅스에서는 어, 이런 식으로 인스톨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윈도우에서는 약간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아래쪽 부분은 실행하지 마시고, 위에만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바로 인스톨을 한다면 아마 최신 코드가, 예, 아직 그 크란에 서밋이 되지 않는 최신 코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어, 뭐, 설치 뭐, 한번 해볼까요? 하면 엑셀에서, 예, 다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네, 됩니다. 네. 버전은 0.0.8.0 이네요. 아직, 클라, g i t h 에는 8.1이 있거든요. 네. 어, 그리고, <웃음> 어, e x a m p l 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나눔 애널라이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나눔 애널라이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어, 거의 한나눔 애널라이저에서 이제 그 레퍼런스 매뉴얼에 있는 어떤 그 굵직굵직한 함수들, 그 함수명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싱도 어, 거의 비슷하게 어, 인터페이싱, 파이프라인 인터페이싱, 파이프라인으로 그 한나눔에서는 그 컴포넌트를 나열해서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배열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아시다시피 명사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글 문자를 넣었을 때 명사를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a p p l y r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문자열에 나열을 각각 그, e x t r e c t none 이라는 함수에다 던져가지고 이걸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이제 쭉 이렇게 뽑아주죠. 이거는 펑셔널 c t 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심플포스 공구나심 i m p l e f o 22 같은 경우는 어 이건 9개의 태그를 이용해서 그 문, 장을 태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 i m p l e force 22는 22개의 태그셋을 이용해서 태깅을 태깅을 하고 하는 게 함수입니다. 이제 아웃풋은 자바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는데 제가 이제 아웃풋을 파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롯데마트 가 라는 어떤 어절, 어절은 롯데마트하고 가하고 이렇게 분리가 될 거고, 롯데마트는 명사고, 가는 조사다. 뭐 이런 식으로 태깅을 한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좀 NC라고 붙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태그셋은 뒤에 이제 설명을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프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그 형태소 분석 결과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형태소 분석을 하고 포스태깅을 한 결과고요. 이건 형태소 분석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캔디 데이트를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어, 태그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나는 어, 애널라이저 레퍼런스 매뉴얼에 있던 걸 그대로 트리 형태로 컨버팅해서 무린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영문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런 의존 명사라든지 격조사 선어말 음 이런 부분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이런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모로 어, 변환하는 어떤 이제 함수입니다. 한글 스트링을 자모로 변환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좀포트가 작네요. 이거는 한글 문자열을 키스트로크 그러니까 두 벌씩 키보드의 배열로 그러니까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자모로 변환을 한 다음에 자모 변환해서 이 각각 매칭되는 어떤 키보드, 키보드 문자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고 쌍기억, 쌍시옷, 시옷하고 쌍시옷 같은 경우는 쉬프트키를 눌러서 놓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없나요? 쉬프트키를 누르는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은 이제 대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문자들이고요. 어, 이 부분은 사실 사용자들이 그렇게 큰 크게 사용할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 패키지에 넣고 자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넣고 자는 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뭐 스펠러거든요. 네, 스펠 체킹하는 모듈인데 네, 스펠 체킹하는 모듈에서는 한글 스펠 체킹하는 모듈에서는 이 기능이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 간단한 워드 클라우드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예어 예제는 준비가 돼 있고요 보시면 그 지금 예제는 최인운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이제 아시죠 그걸 가지고 와서 라인별로 파싱을 해서 명사부를 추출합니다 명사부를 추출하고 명사들을 추출하고 명사들에 대해서 워드 카운트를 하고, 카운트된 어, 워드하고 프리퀀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뭐한 15줄, 16줄 정도밖에 안 되는 간단한 코드니까 뭐 쉽게 따라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그리고 아까와 같이 s 서플라이 l y 를 사용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파일을 읽어드리게 되면 그 리스트 형식으로 그 라인 어... 아니죠. 그 예, 벡터 형식으로 스트링 벡터 형식으로 그 라인들을, 뽑, 라인들을 뽑아내게 되는데 이 뽑아낸 결과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라인에 있는 것들을 e x t r a c t n o n 함수에 던져가지고 아웃풋을 받게 되는거죠. 그리고 그 아웃풋의 결과물들은 n o 지 s 라는 리스트 객체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요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딩하고요. 예, 이거 이 부분에서 명사고 추출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아무래도 소설 한 권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 이 표시는 어 벌써 끝났네요. 아까 그 빨간 표시는 그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객체를 닫고, 그 다음에 모드 카운트를 하고요. 네, 여기서 나온 None 같은 경우는 리스트 객체라고 했는데 리스트 객체를 언리스트 한다는 것은 액터 형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액터 형식을 만들어준 그리고 네, 한번 None None의 어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네, 됩니다. 첫 줄이겠고 두 번째 줄파신된거고세 번째 줄파신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언리스트 하게 되면 이런, 게, 이런 것들 다 라인 그 이렇게 나온 것들이 그 머지가 되게 됩니다 머지가 되는 그 다음에 머지가 된 결과들에 대해서 c o u n 하기 위해서 테이블 집계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실행명이어 이게 브리 r 8이 부분은 음, 좀, 워드클라우드를 좀 펜시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 사용된 함수들인데, 이거는 이제, r 컬러 브리어쪽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 패키지에서 가져온, 네, 그 함수들입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워드카운트하고, 브리워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예. 워드클라우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나오 네, 이렇게 나왔죠. 큰화면로 음, 한번 보시고요. 봐도 그렇게 커지진 않네요. 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음, 이런 부호 같은 경우는 문장부호 같은 경우는 명사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용어 처리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추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 다음에, 겉, 그, 뭐, 이런 한 단어짜리도 있는데, 한 단어짜리 같은 경우도 드랍핑을 뭐 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런 어떤 의미 있는 단어들이 좀더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그, 코 NLP 패키지가 없었다면 이런 식의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 정제돼 있는 명사들, 뭐 주제어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어떤 장문의 소설에서 뽑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 아마 그 예제 활용에서 굉장히 좋은 예제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어, 시간이 한, 네, 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아, 깃허브에 okay. 그 소스 코드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을 음. 깃허브에서 이슈를 한번 보죠. 이슈를, 그냥, 예. 예, 이슈가 좀몇개 있는데 예, 제가 다그 그 만든 겁니다. 어. 첫번째 이슈는 이제 도큐멘테이션이 좀더 많아야 되겠다. 뭐.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어, add user dictionary and reload function 어, add user dictionary and reload function 예, 그 한나눔 에디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 사전이 있거든요. 예, 사용자 사전이 있는데 이제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어, 사용자 사전에다가 이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뭐. 뭐, 어떤, 그런 어떤 쇼핑몰에서 많이 쓰는 어떤 단어들을 많이 넣게 되면, 어, 이제, 하나는 애널라이저가 쇼, 흡사, 쇼핑몰에서 쓰는 형태소 분석기처럼 동작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커스터마이징의 장점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유저 딕셔널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싱, 알 인터페이싱을 만들면 사용자들이 좀더 쉽게 그 자기 형제 분석기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능 구현을 해보려고 지금 이슈를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OpenCorpors on R Data d i r e c t 아래 패키지 보면 데이터가 딸려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럼그 데이터 디렉토리에 그아 지금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오픈된 소설들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한국의 고전소설들 그런 것들을 이이 부분 이 데이터 디렉토리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패키지를 함께 배포를 하면 사용자들이 좀더 쉽게 어떤 이그젠프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메인 이슈들은 대부분 이렇고요. 어, 사용을 하시다가 그 어떤 문제가 생기시면 저한테 메일을 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음, 네. 뭐, 이 정도로 어,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맞다 어제 그 어떤 분이 영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어, 뭐 그런 음, 말씀을 하셨는데 오프 애널라이죠 해보죠. 음. 렇게단어 뭐야? 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음, 헬프 이제 포린이라고 나오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어그 영어가 섞여 있을 경우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 F라는 태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네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 없죠. <웃음> 예, 뭐 이상으로 코 NLP 패키지에 대해서 어 인트로덕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어, 블로그나 어, KR 유지 제 블로그나 KR 유지 그그 워드프레스 어, 그 페이지야? 오픈 스태티스틱스 워크 쪽에 제가 코드를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네, 물론 이제 데이터를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알아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알크란 그 아파치 로그 분석하던 어떤 코드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